먼저 테이블에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입력 자료가 작아서 조금 확대해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새 필드 추가라고 나오는데 가수 이름, 음반 코드, 공급 단가, 판매 수량, 판매일을 입력하기 위해서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테이블 1 그대로 두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본키는 사무자동화 시험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키를 눌러서 기본키 설정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필드 이름은 가수 이름을 적어 주겠습니다. 데이터는 글자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음반 코드 영어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설정하시면 기본값이 한글입니다. 입력할 때 매번 영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영 숫자 반자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를 설정해주겠습니다. 판매수량 판매수량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를 하시면 안되고 숫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판매 수량은 숫자로 해주시고, 이제 판매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판매일은 날짜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트 형식을 날짜, 시간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해주셔야 되죠.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자료를 입력하시고 나서 방향키 아래를 누르시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적어주시면 입력하실 때 오타를 입력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음반 코드를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에 캡스락을 눌러서 대문자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공급단가를 적어주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심표를 같이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23000만 적으시면 됩니다. 방향키 아래 22000 그러면 원화기호와 천단이 구분 기호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자료를 다 입력해 주셨을 때 A11 옆에 21,000원으로 끝나시면 됩니다. 이제 판매수량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판매일을 입력하실 때는 14 빼기 9 빼기 3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자료가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 다시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해주시고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필드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주겠습니다. 음반 코드 음반명 원가를 적어주시고 음반 코드는 영어와 숫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한글을 하지 마시고 영숫자 반자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음반명은 숫자와 한글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인 한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원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 예 테이블 이름은 변경 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 기본 키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사무자동화 시험은 기본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료가입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아주시고